이 k 설명을 해야 돼 k 아니 w it.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I k n 라 w it.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I k 송 o w it. I know it. I know it.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정말 정말 정 전국 노래자랑을 끝까지 잘 계속 잘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냥 모르겠을 존경한다는 이런 그럼 진짜 최고시지. 저도 존경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송! 송? 상영 일로 y o you love. Sang, you love. Sang, 연 o u 연 o v e s 연 n g s o n 네, 회도 드시기바랍니다 이... 어, 뭐, 어, 뭐, 트렌드. 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한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리 태양아, 그때 태양아, 우리 태양아, 우뭐오아으 안녕 사전벽돌이어 to oh, I... uh... 굉장히 옆 동네지만 또 비행기 타면 되게 먼거리잖아요걸어서멀어요 벌어서 멀지잖아요 벌어서 멀지요어서 멀어지잖아요. 벌어서 멀지잖아요 벌어서 멀어요 벌어서 멀어지잖아요. 벌어서 멀어지잖요 벌어서 멀어지잖아요. 벌어서 멀어지잖아요. 어서멀서요요요어요요 1분! 50분! 5 5분! 0분 나오면 A 제일 먼저 먹는다. B 맨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아껴놨다가 먹는다. 그렇죠. 하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거는 좀더 나중에 좀 느껴보고 싶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배다 부르고 먹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일 먼저 드셔야겠어요. 맛있는 게 나오면. 멤버분들이 뺏서 먹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오, 잘잘 하고 잘잘 물건을 고를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산다. A. 그리고 B는 일단 지르고 본다. A. A. 이기마세요 B. 진이삼 어, 까다로운 건가?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마음에 들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다.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에 들, 들면 이렇게 고민하고 아 이게 막 진짜 마음에 들면 하는 네. 그 스타일이에요. 진지하신 편인가요 매사에 진지한가요? 예예 yeah. yeah. ye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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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사냥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가 무인도 가봤잖아요. 네네. 친구 다 필요 없어요. 이가 먹는 게 짱이에요. 자 주위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A는 내가 메뉴를 다 정한다. B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대로 따랐다가 그걸 먹는다. 어, 슥! 식욕. 식욕이 별로 네. 없다. 이렇게 안 보이신대요. <웃음> <웃음> 반대로 식탁이 사보인다는 건가? 자, 여행을 갈때 A는 일단 가고 간다. B는 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나서 간다. 어느 쪽이신가요? 1 2 3 이러이러. 어, 제가 시간을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좀 낭비되는 게 싫어 가지고 딱 정리해서 갈때 가고 오 오랜만에 저희가 우리 이쁘들을 만나서 네, 좀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봤는데 어,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을 너무,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이런 자리를 또,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네, 가기 전에 일단 얼굴을 뵙고올해를 <웃음> 넘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이쁘들은 항상 언제나 볼때좀 유쾌하고 돌아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많이 마음적으로 힐링이 되고요 음, 음,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분들도 쓰시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일본팬 분들께서 이렇게 한국까지 와주셨잖아요. 저희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쉽지 않은 어뭐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루 고생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뭐 저희가 또 이렇게 프라러 분들은 되게 오랜만에 뵙지만 사실 다섯 명에서 시작하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또 기쁜 뭐, 하루였던 것 같고 내년에는 진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할수 아, 자, 그수있 마무리 인입로 저희 이따하려고드리데요도중이벤트습니다